미친 사람이 나물 캐는 거본적 있어요? 여기서 막숙 캐다가 저기서 막 칡불이 모가지 잡고 흔들다가 요 며칠 내 마음이 그랬거든요 욕심났다 겁났다가 의심스러웠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날 좋아한다니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고 내가 싫어요 착해서가 아니라 나쁜 역할 하기 싫어서요 차라리 피해자인 게 편해서요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거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달라지고 싶고 달라질 건데 아 지금 이게 나예요